모자 눌렀어야 되고 선글라스 껴야 되고 응. 저 딱히 관리 안 했어요. 어음 찜질도 안 했고 응. 약도 잘안 먹었고 응. 일단 간호사 언니들이 예뻤어요. 다 찢으면 된다고 <웃음> 징그럽다고 어머니가? 네. 예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우. 저는 <웃음> 경기도 구리 살고 있는 19살 문재환이라고 합니다. 쌍꺼풀 수술 재수술을 하는데 여기서 라인을 더 올리고요. 그리고 제가 몽고주름 때문에 음. 앞에 쌍꺼풀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래요 음. 그것 때문에 밑트임을 하면서 앞트임을 같이 하고 또 앞으로만 눈이 쏠려 보이니까 뒷밑트임도 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완전 대공사네 <웃음> 너무 강아지 눈 같아서 한글래서 어떤 강아지? 박수은트? 짝짝이고요 예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<웃음> 들이에요 <딱> 원장님 사랑해요 아니면 <웃음> 원장님 친구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어요? 원장님 친구, 제 친구들 19살인데 괜찮아요? 아니 손님으로 아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눈매를 이렇게 감탄을 시키고 이렇게 그 내려가게 좋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몰래 나가는 가운데 네, 네. 기분 어때요? 저요 떨려요. 무서워요. 자 그러면 수술 잘 하고요. 네. 또 예뻐져서 봐요. 빠이빠이. 들어가어요 아이고. 어디서요? 2년 사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요. 감성적인 여자라면서 울었어요. 카나 언니가 눈물 닦아주고. 나는 왜이래? 피나. 어때요? 반짝 같아. 원장님한테 한 말씀. 원장님 감사합니다. 근데 원장님이 자꾸 다 보고 조용히 하라 했어요. <웃음> 말하지 말라나자 <웃음> 그럼 관리 잘하고 다음에 예뻐진 얼굴로 봐요. 알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 안녕. <웃음>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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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트임이랑 쌍꺼풀 재수술 했고요.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다음 3개월 인터뷰 영상에서 네, 안녕. 코하고 눈하고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원장님? 이제 어느 정도 코 높이가 사실 낮은 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. 어, 눈과 이런 관계를 고려했었을 때 트임을 진행을 했고 쌍꺼풀 두께도 뭐 지금 정도면 사실 뭐 약간의 잔붓기는 좀 있어 보이지만 어, 어느 정도는 지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음. 있습니다. 메이크업 많이 했어요? 아니요 별로 했어요. 근데 눈이 되게 진해진 느낌인데? 네. 요즘에 사람들이 뭐래요? 만족해요. 네. 원장님한테 인사드려요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 네. <웃음> 자,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. 한번 더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9살 문채연이라고 합니다. 네. 눈 쌍꺼풀 수술이랑 음. 풀트임 했어요. 쌍꺼풀은 뭐 어때제 재수술? 네. 딱히 제가 제 눈을 보고 막와 엄청 못생긴 뭐 눈이다 이런 거는 주변에서 얘기 들을 때들려보인다 동그랗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야, 딱히 너무 아프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, 통증은 한 이틀까지 아프고 음. 괜찮았고요 붓기는 한두달 갔던 것 같아요 멍이 오래가서 알바 나가는데 어, 어. 눈이 들어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서 모자 눌렀어야 되고 선글라시 껴야 되고 내 반응은 한게 훨씬 낫다고 그러고 친구들은 반응이 어때요? 눈 많이 커졌다고 저 딱히 관리 안 했어요. 얼음 찜질도 안 했고 어. 약도 잘안 먹었고 음. 근데 괜찮았어요. 괜찮았어요. 일단 간호사 언니들이 예뻤어요. 간호사 언니들이 정말 예뻤다. 네. 그리고 친절했어요. 네. 어. 장난꾸러기 같았어요. 되게 <웃음> 재미있는 유쾌하셔요. 유쾌하신 분. 원장 선생님이 그 사전 상담할 때 스타일은 어땠어요? 다찢으면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80점. 80점? 나머지 20점. 뭔가 한번 하니까 또 욕심 생겨서 더 찍고 싶고요. <웃음> 졸려 보여가지고 눈이 그리고 눈이 완전 동그래서 개눈 같다고. 지금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요? 눈 수술했냐? 좀 많이 커졌다 음, 예뻐졌다는 얘기는 안 하네 아 예뻐졌다고도 많이 했어요 예뻐졌다는 네, 얘기도 네. 많이 하고 징그럽다고 어머니가? 네 초반에 그랬었어요 보기 싫다고 힘들었죠? 붓기 있고 막 그러니까 딱히 별말씀 안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수술하세요 <웃음> 예뻐지니까 예뻐지니까? 확실히 들어요? 예뻐졌던 확신이 자기가? 이전보다 아까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예뻐졌다 이건 아닌데 예전보단 괜찮다 예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요 <웃음> 다시 한 번만 더자 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웃음> 이거 잘라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제 수술 4개월 차된 문채원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저는 쌍꺼풀 재수술이랑 풀트임을 했습니다. <목소리> 안녕.